여드름이 잘난 남자분들 이리 오려 이리 오세요 안녕하세요 살레임의 강원장입니다 오늘은 남자 피부 케어 루틴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제가 생각할 때 남자분들은 사실 피지 조절과 여드름만 잘 잡아도 꽃피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자 피부가 꽃피부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분들 중에서 이 세안용 브러쉬 사용하고 계신 분 계세요? 피디님 보신 적 있나요? 완전 많이 사실 제가 생각할 때이 세안용 브러쉬는 정말 남자에게 m u s t i 아이템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남자분들은 여성분들에 비해서 아무래도 손마디가 두껍기도 하기도 하고 손이 약간 좀 둔한 느낌이 들기는 해요 사실 개인적으로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약간 콧볼이라든지 미간이라든지 턱 이런 부분을 잘 씻기란 힘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피디님 세안 몇분 동안 하세요 저는 30초 동안 걸려요 <웃음> 여성분들은 대부분 뭐 나는 세안을 10분 뭐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근데 남성분들은 사실 30초 1분 걸릴까? 정말 후다닥 씻고 만단 말이에요 그럼 그동안 깨끗하게 얼굴을 씻길까? 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은 깨끗하게 씻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정말 이 세안용 브러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세안용 브러쉬는 저희가 세안할 때 쓰는 거잖아요 이 폼클렌저 폼을 이용해서 거품을 내서 이렇게 러빙을 하는 형식인 건데 이 브러쉬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물리적 필링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 약간 얼굴에 묻어 있는 먼지 같은 것도 깨끗이 제거, 제거가 될 것이고 그리고 각질 같은 게 모공에 쌓이면은 사실 피지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여드름의 유발 요인도 되는 거고 그래서 그무은 각질 잘 떨어져 나가게끔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각질 관리를 규칙적으로 꾸준하게 해주면 어떻게 되냐 피부 톤업 효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에게 머스트잇 한 아이템을 오늘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이게 세안용 브러쉬 그리고 제가 오늘 남자 모델을 또 특별하게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세안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멋진 남자입니다 가볍게 세안 들어가겠습니다 방금, 방금. 어 미지근한 물로 하시는 게 좋겠죠 그런 건 아니에요 <웃음> 그리고 그 세안용 브러쉬를 켜서 여기는 세안용 브러쉬 들고 물에 살짝 적시셔야 돼요. 아, 살짝, 네, 적신 다음에. 여기 이렇게? 네네. 묻혀서 얼굴에다가, 네네. 네, 네. 러빙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약하게 하시면 돼요. 골고루 러빙하듯이. 가장 피지가 많은 곳이 아무래도 티존 부분이잖아요. 이마, 코, 콧볼, 뭐 턱,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좀 꼼꼼하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 이마 같은 경우도 한 2등분해서 위쪽 한번 갔다면 아래쪽도 한번 가고 그쵸? 응 음,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처음 해보면 솜씨치고 잘하시는데요? 그렇죠 아우 잘하고 있어요 아우 잘하고 있어요 너무 잘한다 어느 때보다도 깨끗한 세안이 된것 같지 않아요? 느낌이 좀 다른 것 같긴 하네요 이건 음. 조금 뭔가 더 음. 시원한 두이있네요 근데 이렇게 되면 약간 좀 건조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쵸 그래서 반드시 보습제를 잘 하셔야 돼요 우와 통 밝아졌다 대박 <웃음> 남자분들은 사실 여성분보다 더욱 더 기초에 충실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피지 관리 잘하고 여드름이 안 나게 하면 은 사실 꿀피부 되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남성분들은 여성분들에 비해서 아무래도 세안하는 방법이 좀 충실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손쉽게 세안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렸고 이 브러쉬를 이용해서 세안을 하고 난 후에는 피부가 건조해지니까 보습제 잘 바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